정적인 그녀 그렇지만 음식 사진은 못 찍는다 네 들어가세요 맛있 겠다.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여기 용지, 용지, 여지는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이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용지, 그 얼굴에 머리카락 좀 떼우고 말씀하지 안될까요보 한번 볼게요. 아 여기서는. 아유, 너어힘들전 지금 제 친구 민지랑 촬영을 왔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먹은 것도 없는데 얼굴이 맨날 이렇게 부어요.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아 저기요 아, 밑으져잡아 제대로. 아, 제대로 잡아주실래요? 너무 무서가지고이게 흔들 수가 없잖아요 체크트인데 구성 부분 디테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이게 나맨전에 옷이 불량인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잡혀있는거야 그래서 좀더 조이고 싶으면 은 열어가지고 왜안열나 한번더 잠궈도 돼 이렇게 더 조여서 예뻐 약간 퍼프 소매 같이 되겠네. 흡수 임색 아주 좋은데요? 네. <웃음> 좀 하실 줄 네. 아네. 민지 꺼 아이스 <웃음> 얼그레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피곤해서 아메리카노 수혈을 해줘야 될것 그다음 에 이거는. 스코어. 따라라. <웃음> 아, 아, 커피를 좀 치료를 해주셔야 돼. 너무너무 피곤해. <웃음> 원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자기야. 아 꽃고마 숙려다. 뱀이 나와 뱀이 나온다니 기분이 안 좋을 때니 y 좀따 g 보세요 g to 했 o t 다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면 to go to the house. 때문에 o i 끝나고 o 기에 t 소주 싹 킹 맞네. 이런 건 알아서 편집해 주겠지. 이런 걸꼭 넣는다니까? 왜이렇지 여기 나지 감격스러워 여기 앉지? 열정적인 그녀 그렇지만 음식 사진은 못 찍는답니다 자, 별 차이가 없죠?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뭐든. 아, 정말 쉬지를 않는 카메라. 제 친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절대 카메라를 쉬지 않아요. 그냥 다 찍어! 그냥 계속 찍어. 이거 뭐 만원행복급이야. 계속 따라다녀. 어? 아! 만원의 행복 요즘 사람들은 모르려나? 어떡해. 부끄럽다. 입을 막아버려야겠어. 차단? 요즘엔 그런 거지? 그, 전지적 참견 시점. 그거 맞나? 요즘 그, 요즘 그런 걸로 가져야 되는 만원의 행복이 아니구나. 민망하다.